안녕하세요! 뭐든지 와샷해보이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차! 와~~ 제이 마실 음료수는 코코팜과판타를 마셔볼 건데요. 판타는 코카콜라의 대용품이라고 하네요. 독일에서는 1934년, 코카콜라가 24만 3천 병, 1939년엔 무려 450만 병이나 팔린 만큼, 매우 인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되고 당시 독일은 미국과의 교역이 끊어지면서 코카콜라의 원액을 공급받지 못하게 됐다는데요 코카콜라 독일 기사장이었던 낙스 카이트는 연구진과 함께 콜라를 배치할 수 있는 음료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음료가 바로 환타라고 하네요 전쟁 속에서 슬라의 대용품으로 탄생한 환타는 오렌지의 상큼한 맛과 향으로 현재 세계 5대 탄선 음료 중에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환타와 히트펌을 원샷해 보겠습니다. 자! 속에타가 섞이면 그나마 무난했었는데요 코코팜과 판타의 조합은 그저 그랬던 맛이었습니다 오늘 맛의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2.5점이었어요 좀 많이 실망했던 맛이었어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참!